ナビゲーションスタート目的地は中立指揮機関オートランドに設定。まもなく大気圏に突入します。iff異常なし。耐熱モード 起動。警報オートランドに区別の反応を多数確認。警報外部走行に強熱源開く敵対勢力区別とすでに戦闘状態にあると推測まだ指揮官と連絡は取れませんか 안녕하세요 목숭아단 여러분 신비입니다 아터리 기어 퓨전이 지난 6월 14일 출시되었습니다 수집형 턴제 RPG 게임으로 다양한 아터리 기어를 수집하고 성장시키는 게임인데요 우선 게임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변체 집단인 게레가 선으로 인류를 조종하여 게레로 변하게 만들고 그의 이 게레에 대항하기 위하여 인류는 두 개의 대진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프론티어 지구상에 겨우 살아남은 국가가 설립한 반계레연합입니다 두번째 오토르나 인공위성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이두 단체는 계레에 대항하기 위해 힘을 합쳐 대계레병기인 에이지, 아토리기어를 개발하고 젊은 소녀들을 선발하여 특별한 능력을 얻게 하는데요. 하지만 이두 진영은 결국 서로를 믿지 못하였고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 연합부대 유니온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진영 모두 신임할 수 있는 유저를 지간으로 임명하면서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턴제인데, 음, 이제 네 명? 4명? 지금 네 명을 데리고 가죠? 이렇게 네 명을 데리고 가고, 턴제, 턴제. 턴제는 이런식 그 속도 턴제고, 속 턴제입니다. 스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각각 애들마다. 해서 어, 뭔가 되게 액션이랑 이런 건 되게 화려하더라고 이렇게 스킬 영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 화면이 돌아가더라고. 뭐, 이 스킬 영상은 어, 눌러서 스킵도 되고, 뭐, 설정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음, 뭐, 애들은 뭐, 그거더라고. 속성. 아, 속성인데, 근데 파랑, 그, 불물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름이 다르더라고. 이렇게, 어, 상성이 있고, 또 여기 이렇게 모션처럼 이렇게 직업이. 어 다섯 가지 있습니다. 아 근데 좀그 신기했던 거는 이게 자동 할때 이렇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이것만 설정할 수 있으면 그런데 되게 뭐지 설정이 되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 여기서 스킬을 스킬 순서도 원하는 대로 정할 수가 있고 그 스킬에서도. 이렇게 설정이 있더라고 가장 낮은 상성이 유리한 대상 이걸 써서 어 이걸 써서 엄청 전략적이만 전략적이게 플레이할 를수 있을 것 같아 그 플랜 A B C D도 이렇게 다할 수가 있어서 어 그리고 이거 오프라인 대리 그 전투도 된다 그랬는데 데, 오프라인 상태에서 스테이지 소탕을 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여기 있다 오토 전투 삼성으로 달성하고 오토 전투를 할수 있어요. 전주 이렇게 자동 처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진행하면 회수할 수 없대요. 일부 전투에서 계속회수할수 있다면 이렇게, 어, 이렇게 오프라인 시에도 계속 전투를 해가지고 이 기능을 활성해서 게임을 닫거나 종료해도 전투가 계속됩니다. 그래서 분재 어, 부분도 상당히 좀 충분히 할수 있도록 재입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진짜 좋았어 릴리스 기념 소집 이게 여기서 원하는대로 리셋할 수 있습니다 계속 원하는대로 리셋을 할수 있고 모성 아토리 기어가 나올 한 명까지 확정 한명 확정이고 완족스러운 조합이 나올 때까지 리셋을 할수 있고 아 여기서 히알린만 뜨면 좋았을텐데 와 사성 3개 나오네 이거 그러면 <웃음> <웃음> <웃음> 선별 5성 추천은 히알린입니다 아주 준수한 힐러이지요 그리고 선물뽑기에서 보셔야 할 거는 오히려 삼성을 보셔야 합니다. 물론 삼성이라 잘 나오기는 하지만 얘네들 정말 필수거든요. 그레이스, 로코, 칸나입니다. 오성이 시리우스 연약하죠. 우리 삼성 시리우스 아 삼성 그레이스 전체 포탄으로 아주 다 쓸어버리죠. 쾅쾅쾅 쾅. 쾅, 쾅, 쾅, 쾅. <웃음> 이벤트 모집에서는 오성 수라, 오성 시리우스, 사성 엘리스를 뽑으시면 좋습니다. 아 <웃음> 진짜. 아 이거 왜세 번째야? 그의 키우면 좋은 캐릭으로 모리스 힐러입니다. 히알린보다 초반엔 이게 좋구요. 방깡러 치아야 이벤트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캐릭입니다. 여기까지 6월 14일 출시된 아터리기어 풀전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사전약 보상 및 신규 유저 임무 이벤트가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그의 좋은 아터리기어 캐릭은 물론 예쁜 스킨들까지! 수집형 RPG, 턴제 전략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장 징명해보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